8장에 보시면 은 유기할로겐 혹은 할로젠 유기할로겐 혹은 할로젠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자 이런 물질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어 혹시 여러분들 프레온게스 그러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온게스 자, 이거 이외에도 살충제, 살균제, 드라이클리닝제, 뭐 그리스제거제, 에어로졸, 분무제, 뭐 프레온과 같은 냉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클로로화탄화수소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다른 물질로 대체되었다 이얘긴데 아, 현재도요. 현재도 지금 보면은 쓰고 있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여기에 DDT라고 그러는 살충제가 있습니다. DDT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DDT를 거의 이 살충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만들질 말자.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에 너무나 분해 되는데 거의 분해가 안 되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까? 달걀에 뭐 살충제 성분 들어가 있는 달걀 파동 한번 크게 일어났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다가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DDT가 굉장히 좋은 살충제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서는 장티푸스 전염병과 남태평양에서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 자, 여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 화합물의 살균성을 발견한 파울 뮬러는 194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1 9 7 0년대들어와고 유기크로로살충제, 다이엘드린, 뭐 알드린, 크로로단 뭐 이런 것들이 에, 만들어져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기 살충제가 너무나 잔류성이 오래 오랫동안 분해가 안 되고 잔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이름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자, 이 물질을 한번 잠시 한번 보고 DDT 약자가 이겁니다. 다이크로로다이펜일. 자, 다이크로로다이펜일 트라이크로로에테인. 자 여기 보시면은 CH3, CH, 여기에 탄입니다 에탄, 에탄에 염소가 3 개가 지원되어 있고, 여기는 보면은 다이페닐, 다이카면 두개 뜻입니다. 페닐카면 이 벤젠링을 의미를 합니다. 페닐이 두 개가 있고, 염소가 두 개가 있고, 이래서 다이크로, 다이페닐, 트라이크로, 에테인 약자를 ddt,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 자, 이름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이런 유기 물질들이 살충제로도 그 다음에 사용되고, 여기 보시면은, 크로로폼. 크로로폼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그죠? 크로로폼. 자, 이런 것들이 다 유기 염소화물이다. 염소화물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구조하고 명명법 물리적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이 부분에서 유기할로겐화 알킬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유기할로겐화 알킬은 할로겐화 탄소에 결합한 알킬기 수에 따라 1차, 2차, 3차 화합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탄소에 x라는 게 지금 얘기하는 할로겐 염소든지 브롬이든지 요도든지 이런 할로겐족의 화물이 x, x에 치환돼 들어갑니다. 자, 이 치환돼 들어갈 때에 수소 아닌 치환기 R이라고 표현되는다 수소 아닌 다른 다른 탄소수소로 되어있는 치환기 R이 하나 있으면 1차 이두개 결합되어 있으면 2차, 세개 결합되어 있으면 3차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자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 하면 은 나중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자 1차, 2차, 3차 구분을 했다. 구분을 하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얘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RX 이렇게 표현했는 것은 R이 이겁니다 수소 아닌 치환기 메칠 X는 염소 할로겐 좋겠으니까 CL 혹은 뭐 브롱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형태를 알킬할라이드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뒤쪽에 나중에 보면은, 뭐, 알킬, 그 다음에 아릴,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알킬, 아릴, 여기서 구분을 해줍니다. 알킬은 그냥 탄소수수로 되어 있는 형태, 사슬구조입니다. 아릴이라고 하는 건요 벤젠링을 가졌는 걸 아릴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아릴. 그래서, 알킬, 아릴, 그다음 밑에 뭐 벤질릭 할라이드하고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뭘 어떤 물질인지를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좋겠어요. 자 이중 탄소 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걸 바이닐 그래요. 비닐 비닐 얘기입니다. 비닐 할라이드, 비닐 할라이드. 그다음 나와 있는 게 에, 자, 아리릭 칼라이더. 아리릭 칼라이더 돼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중결합 다음에 단일, 여기 보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있고, 염소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중단일, 이중단일, 이중단일, 이렇게 나가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리릭 칼라이더라고 이런 걸 붙여요. 좀 어렵다, 그지? 그럼 지금 여러분 외워야 될 거는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자. 알킬 그다음에 아릴. 이것만 조금 구분해 을 주세요. 알킬, 아릴. 자, 이것만 구분 조금 자, 들어봤다. 자, 들어봤다.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 뭐 할로겐 화합물의 뭐 물리적 성질, 뭐 염화물, 브롬화물, 아이오딘 IOD는 요도입니다. 요도화합물자 이렇게 있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는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자 아유팩 이름이라는 이름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이름을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아,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그 이름을 보고 아 이게 뭐를 의미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아유팩 명명법 이거 자, 자주 자 나올 거예요. 모든 챕터에 다 이렇게 명명법은 나옵니다. 거기에 아유팩이 뭐냐 하면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해가지고 순수 응용 화학 관련 국제연맹입니다. 그러니까 아유팩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정하면은 그게 세계적으로 통용돼 버리는 룰입니다 거기에서 아유팩에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자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했냐면은 자, 할로겐, 할로젠에 자 불소가 있다면은 이름을 플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를거예요 플로로 그다음에 염소 들어가 있으면은 클로로 끝에 O O 이렇게 됩니다. 브로모, 아이오도 이렇게 접두사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뭐 여기 보세요. 포아이오도2메칠헥인이 물질입니다. 탄소 번호를 매겨 가지고 4번 위치에 요드가 들어가 치환되어 있고요. 2번 위치에 메칠기가 치환되어 있는 헥세인 탄소 6개짜리 사슬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봐도 아, 이게 어떤 물질이다 그런게 이제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왜 이게 4번이 아요도냐 하면은 보세요. 이쪽에 여기 탄소가 1번, 2번, 3번, 4번, 4번에 아요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CH3, 메칠기가 들어가 있는 탄소 하나,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핵산, 핵세인. 끝에 핵세인.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아유팩 명명법으로 쫙 부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이름을 부르기는 좀 쉽지가 않아도 자포아이오도2 매칠 핵세인크하면 머릿속에 아 이게 4번의 요도가 치환되어 있구나 2번의 매칠기가 있구나 핵세인크하면 탄소 6개 사슬구조구나 이걸 이제 머릿속에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에 공부를 하고 나면 거려집니다 어렵지 않잖아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자 이렇게 체계적인 이름도 있고 이제 집에서 불어난 관용명이 있어요 옛날부터 불어던 이름이 있습니다 자이 불어던 이름도 지금도 많이 써집니다 그래서 혹시 혹시 자그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CH3CL 메칠크로라이드라고 관용적으로 쏩니다 그 다음 CH2, CL2 메칠렌크로라이드라고 그래요 CHCL3 크로로폼이라고 그래요 CCL4 카본 테트라크로라이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이건 전부 관용명입니다 관용, 아니 관용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든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문제가 아유팽 명명법으로 명명하라 뭐 명명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명하는 것까지는 솔직히 어? 욕을 하진 않을게 그런데 응? 이러면 듣고 아, 어떤 거다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네 자, 유기할로젠 화합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앞장에서 유기할로젠 화합물의 몇 가지 제조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들을 2절에서 요약했다. 할로겐화 알케인은 다음 장에 설명하는 반응에서처럼 보통 알코올로부터 제조한다. 자, 이겁니다. 자, 유기 할로겐화 어떻게 자, 여기에 여기에 알케인에서 자유 라디칼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여기 CH4 메 메탄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메탄에 염소든 브로몬을 갖다가 반응시키고 촉매를 씁니다. 촉매가 빛, 토건, 어떤 과산화물을 촉매로 썼어. 이와 같이 유기할로겐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CH4에서, 앞쪽에 우리 보셨죠? CH4 메, 메테인. 메탄에 염소겠스를 반응시키고 여기에 어떤 빛뭐 이런 촉매를 넣어서 반응시키면 최종적으로 탄소의 수소 자리에 수소 자리에 염소가 하나 뭐둘셋넷네개다취환되는 넷 산마탄소고. 세개 치환되면 크로로폼이고, 두개 치환되면 다이크로메테인이고, 하나 치환되면 CH3CL. 자, 이런 형태로. 자, 이 반응이 앞쪽에서 우리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라디칼 반응을 통해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 만약에 2중, 3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도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자, 예로서 자 이중 결합 가졌는데 염소, 뭐 브롬 혹은 HCl, 염화 수소를 넣으면은 한쪽에 수소 들어가 한쪽에 Cl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첨가 반응으로 첨가 반응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 자 벤젠링에 이와 같이 수소자리에 치환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 알코올에 자, 알코올에 시약을 가해서 자, 여기에 할로겐화 할로젠화 화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알코올 반응을 이용을 했어요 알코올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알코올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험에 아마 알코올의 할로겐화 반응을 한번 실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도 오늘 지금 얘기하는 자, 이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이 한번더 설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자, 치환 반응은 치환 반응 자, 이 수소 자리에 염소가 치환되어 들어가 있다. 자, 치환 반응을 친핵성 치환 반응. 자, 이걸 볼게요. 자, 핵이, 자, 할로겐화 알킬은 여러 가지 유기합성 반응의 중요한 시약이다 할로겐 원자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탄소 할로겐 결합에서 탄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긴다. 에, 할로겐은 적절한 조건에서 친핵성 치환 반응에 의해 치환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치환 반응은 치환 반응인데 친핵성 치환 반응. 자, 핵이 핵은 전자는 음의 전기를 띠고 있잖아. 그렇죠? 핵은 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성자가 있잖아. 중성자가 들어가 있잖아. 핵은 플러스 차지를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에, 친핵성 카면은, 여러분들, 핵을 좋아한다. 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어때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핵을 핵하고 친화력이 있다. 이거는 뭘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화학종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화학종은 핵에 핵하고 친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친핵성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화학종들이, 자, 이런 것, 바로, 전, 전기적으로 전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음의 전기를 띄고 있는 화학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친핵성, 그러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자, 자주 나오는데, 뭐, 어찌됐든지, 자, 치환 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만약에 X가 염소나 브롬, 요도 같은 이런 물질을 가졌나 여기에 OH 알코올기를 갖다가 치환 반응을 시키면 X자리에 알코올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황이 들어가면 SH OH를 알코올이라고 고 SH를 사이올 혹은 티올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SH 사이올, 그다음에 OR 요건 에터, 에터, SR 사이오에터, 그다음에 아민, 뭐 NH2 자 이런 것들이 치환 반응으로 얻어지는 물질들이다 이 얘기고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을 이해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쭉넘어갔어쭉넘어어 자, 이것부터 하자. <웃음> SN1 반응, 2 반응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SN2 반응을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할게. s라고 읽는 것은 substitution, 치환 반응 뜻입니다 any nucleophilic, 친핵성, 친핵성 치환 반응을 sn 반응이라고 부르고 one 혹은 two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여기에 two라고 되어 있는 것은 두 분자가 자, 친핵성 치환 반응인데 두 분자가 반응에 관여한다. 뜻입니다. 자, SNO2를 친핵성 치환 반응이 두 분자가 반응에 관여를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럼 SNO1이다 그러는 거는 한 분자가 반응에 관여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정리가 됐죠? 자, SNO2 반응이 두 분자가 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여기에 자, 이거 보입니까? 자, 친 핵체가 자, 이게 친핵체입니다. 친핵체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면서 아시겠어요? 들어오면서 이것이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리바꿈을 치환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것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까 우리가 보시면 은 이것이 점차점차 공격해서 친핵체가 여기에 탄소 친핵체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면은 이것이 떨어, 점차점차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여기에서 공격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데, 점차 공격에 들어오고 점차점차 점차 떨어져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배치, 배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산을 쓰고 가다가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돼요? 우산이 확 뒤집어지죠? 그렇잖아. 자, 그와 같이.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공격에 들어오면은요, 바람이 부든 같이 이게 우산이 이렇게 이쪽으로 휘, 휘어집니다. 휘어지면서 이것이 점차점차 점차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왜 SN2 반응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반응이, 반응이, 자, 친액체가 점차점차 들어오면서 이 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건 점차점차 떨어져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두 분자가 들어오는 분자와 떨어져 나가는 분자가 동시에 이렇게 두 분자가 반응에 관여하기 때문에 SN2입니다 자, SN2 반응은 이와 같이 처음 여기에 좌측으로 배양했다가 최종 생성물에는 우측으로 우선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졌죠 보이죠? 자, 이것이 SN2고요 SN1 반응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SN1 반응은요. 이겁니다. 자 미리 이거는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친핵체가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양쪽 방향에 각각 50대 50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은 만약에 자 이쪽이 들어왔는 것과 이쪽이 들어왔는 것이 거울상 관계가 있다면 50대 50 SN1 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돼서 결과 생성물이 얻어진다면 거울상 관계에 있다면 거울상 이성질체 좌선성 우선성 반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SN2 반응으로는 거울상의 이성질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물질밖에 안만들어니요 굉장히 중요한 반응 메커니즘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SN1, 2 반응만 설명을 좀 이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아까 우리가 했을 때이 물질이 뭡니까 이 물질이 전이상태죠 전이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SN1 반응일까요? 2 반응일까요? 전이 상태를 거치는 게 SN1일까? 2일까? 2 반응이잖아. 여기에, 여기에서 결합이 만들어지고, 이 결합은 브로몬 점차 떨어져 나가잖아. 자, 이게 SN2 반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SN1 반응은, 원 반응은요, 이와 같이 보세요. 아예 이탈될 X는 떨어져 나가고, 카보 양이온이 중간체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친액체가, 자, 좌측으로도 공격에 들어갈 수 있고, 우측으로도 공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보 양이온으로 해서 두 단계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게 SN1 반응입니다. 자, SN1 반응과 2 반응을 우리가 비교 설명을 했는데, 이와 같이, 자, SN1, 2, 반응, 1, 2 반응이 메커니즘이 다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면은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리고 SN12가 어, 무엇이 다른지 다른지를 요약한 부분이 요약한 부분이 여러분 교재. 자. SN12 반응 요약. 자, 여기에 SN1,2 요약. 자, 이 부분에서 요약을 해 뒀습니다. 반응, SN1,2 반응은 모두 간단한 치환 반응이고, 이탈기, 뭐, 예, 할로겐을 이탈, 이탈기는 친액, 친핵, 이탈기가 친액체로 치환된다. 자, SN2 반응은 5 중심 전이 상태를 경유했어. 그러니까 두 분자가,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오는 친핵체도, 그 다음 이탈해 나가는 이탈 기도, 같이 동시에 전이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파이브 중심 전이 상태를 거쳐서 진행하는 1단계 메커니즘이고 SN1 메커니즘은 카보 양이온 중간체가 참여하는 두 단계,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아마 될 거예요. 자,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반응 속도는 SN2 반응은 두 분자 반응이고, SN1 반응은 한 분자 반응이다. 그 반응속도는 할로겐화 알킬의 농도에만 의존한다 뭐 반응속도 뭐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자 SN1,2 반응 그 다음 입체화학 자이 부분을 봅시다 광학활성인 할로겐화 알킬이 관여하는 SN2 반응은 광학활성인 생성물을 만들지만 배열은 반전된다. 아까 우산 바람에 불어서 뒤집어진다. 그다음 SN1 반응은 라세미화 반응으로 진행하고 대략 50대 50의 거울상 이성질체 혼합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생성 혼합물은 광학적으로 비활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선성, 좌선성 50대 50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 다음 구조와 반응성 자, 6번 친핵체 센 친핵체는 SN1,2 반응에 유리하다 뭐 이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자 SN1,2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어, 그 정도만 알고 우리가 지나가자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자 생략합니다 자이장에서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SN1,2 반응 재미있